가냐고 삐짐으로 갑니다 나 바로 여기 앞에 여기 있으니까 바로 들어갈겁니다 야 스타트 고 공고방송 넘버 와. 지금은 또 마시네 가자 신속히 동하라 바로바로미 그럼 갔다올게 어디 가지 말고 밖에 있어 어, 여기서부터 쫙 훑어줘 알았어 사면 내릴 필요 없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보여주고 훑어주고 자 여러분들 네. 자 물론 이거는 그이 누가 해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해놓은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겁니다 저희가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누가 해놓은 이 자체가, 이 건물 자체가 원래 이런 거예요 건물 자체가 3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증폭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증폭기를 못 챙겼거든요 이제 마이크가 있긴 한데 조금 불편하니까 어. 한번 둘러볼게요 여러분들 봤을 때 무슨 클럽 노래방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사와디카 계세요. 아이 <목소리> 씨발 깜짝이야 누구야? 아이 씨 깜짝이야. 와 씨발 숨이 떨리지게생님아 도치아 아니요 도치아 아니요. 아니네 도치아 아니요. 도치 목소리 아니라니까. 장난치마. 아, 심장 떨려. 누구 있어요, 형 형요? 이쪽에서 나왔어, 이쪽에서. 또 치운, 또 치운지 밖에 있잖아, 봐봐.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후아 o 후 r w h y 누구세요?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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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네. 아, 아침에 와서 밥을 하고. 아, 아침이라서 밥을 하고. 먹가라이고 아. 오케이. 내 방으로 오, 네. 어, 오케이, 에이, 예, 어. 만만 어, 올라... 어 여기 한번 찍고 가게. 사와디캅사디캅เคย n 曾經見過, 曾어見過 曾經見過, 曾經見어어 어. 見過 曾經見過, 曾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 그럼 밑대층을 한번 기때보고 걷어로 할게요, 용 o k a okay. Okay, okay. 이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Take care. Okay. 분명히 뭐 있어 이쯤에 특히 어 이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쯤에서 한게 뭐라고 설명이 들어야 되냐면은 어, 어 일단은 나라에서 맞는 특유의 이 태국만의 냄새가 있고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음. 레디. 음. 레디 텍. 음. 어. 어, 넥. 네. 어?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어. 레디. Ladyboy. Ladyboy. Yeah. Oh. Oh. Here. h oh. Wow. Wow. Here. Wow. What? w i m t h a t What? Time comes 네 어. Oh. 아, mm. 오. 와. 와. 봐줘야와와와와이이이다이음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음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아, 무섭다. 어 여기서 실제로 목을 메고 주, 죽었구만. 그래서 아까 뭐뭐 기어다니는 뭐 그런 거, 뭐 그런 걸 봤나? 뭐뭐 뭐 긁는 소리, 뭐 그런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목메고 어, 자살을 했고, 어목고 자살을 했고 뭔가 뭐 긁다든지 뭐 기어다니 는뭐 긁는 소리 그걸 봤다든지 아까 보셨다고 했으니까 어, 깜짝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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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그의 팬들을 두드려 죽였고, 아무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친구 동안 뭐그 사람들이 뭐 괴롭혔다는 말인가? 음. 음. 여기에서 봤던 귀신은 어떻게 생겼나요? 망태이가 음. 사이비? 멍찌가 뱅다트에 멍찌가 고운월론 로드흐파이 때론 가발을 쓰고 때론 여전을 하기도 하고 때론 대머리를 밀고 이츠까지 아. 걸어가기도 한다 나의 유지에 린 아래 는음 대충 뭐 이해를 했을 것 같아 요 어. 뭐 가발을 썼단 말이야 머리 모양이 틀려지기도 하고 음. 머리가 빗겨서 걸어가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인가? 여기에서 살면서 아고아루만วแล้วปวดหั 나도 모르겠는데 아 고, 궁 u 고, 궁 u 고, 궁 u